아그저 아까 나 그거 잘 났어 괜찮은데 괜찮아요? 내가 엄청 볼게 오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좋아 왜그도잘 나왔다 자 나중에 다 뽑아서 줄게 맨날 이런 데서, 이런 데서만 찍으니까 좋겠지. 한정돼 있지 살짝 밝게 살짝 밝게 살짝 어두운 거 아마 이건 버려야 될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 진짜? 쓸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음, 좋아 느낌 왔어 괜찮은데? 괜찮죠? 나도 내 감성이 있다고 아 이것도 잘 나왔어 그러니까 이것도 잘나왔다니 이게 잘 나왔어 아니 이게 안에서 하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 자연광이 짱이죠. 어, 그러니까 밖에서 찍어보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도가 항상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. <웃음> 구도를 잡을 수 없는 어, 배경이야. 어, 막 저런 식 n 식 t 에막 커피 올라가 u I a 니까 저기 좀 보여주세요. l l you. I am going to tell 어 o u I am going to tell you. I am going to t e l 그렇고나좀 사진 한번찍어볼까 돼? 너 찍어줄까? 응. 저기, 약간, 저기서 약간 핸드폰 보는 그 자연스러운 인사 느낌 있어. 네, 이렇게 이렇게. 이미 자연스럽지 않은데? 네, 거기서? 응. 네. 오케이 오케이. 약간 요런 느낌 있잖아요. <웃음> 엄청 집어해 보는데. <집어져버렸데. 웃음> 아 이거 하다 면 거의 거의 뭐 쓰레기죠? 자치방인데 자치재? 어. 아 형아, 형. 계속 계속해? 아니 한번한 번. 아니 지 어, 나, 나 이제 나안 볼래. 형, 형이 알아서 해줄 거야 이제. 네, 어, 알아서. 나 그... 셀렉해서 보내주는 거죠? 아, 어, 나 보정도 탑에. 오케이. 아, 오, 귀여운데? 어 귀여운데? 귀여운데? 그래서 한승우 작가님과 함께하는 촬영 아주 신나네요. 다 나왔어. 됐어, 됐어. 이제 이제 보정 처리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? 응. 오케이. 뭐 블루투스로 보낼 수도 있어. 사진들. 뭐, 괜찮아. 너... 형, 아아어찮아괜 형, 형, 이제 끝났어, 이제. 형, 형. 팬들의 마음이 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아괜찮 괜찮아. 괜찮 괜찮아. 괜찮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아